자 여러분 오늘은 파피 플레이 타임이 멀티로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약간 그냥 멀티가 아니라 대바대 식의 멀티 그러니까 한 명은 파피나 뭐 롱레그 이런 친구를 하고 나머지 네명이 이제 퍼즐 풀어 가지고 뭐문 열어서 탈출하는 좀 그런 느낌의 게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파피는 안 해봤어 사실은 근데 한번 조사 볼게요 이게 지금 그냥 따라서 치면 된대요 요거 이렇게 치면 되나보지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 치면 되는 거왜 이렇게 길어 근데 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퍼즐 하나 푸는 거면 이거 하다 죽겠는데요? 너무 긴데? 퍼즐이? 일단 우리 멤버들 각자 스토리얼 하고 옵시다요 이거는 지금 계속 반짝이다가 패턴을 줄 텐데 그 패턴을 기억하고 바로 누르면 된대요 마지막에 나오는 패턴을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근데 나뭐 기억 못했는데 방금 맞나 이거어 맞췄어 아, 이렇게 하면 끝. 아, 이거는 두개 이렇게 맞추면 끝. 이고 요거는 음? 아, 어 뭔데 아, 아 이렇게 순발력 게임이네 이것도 실패하면 막 바바바방 하면서 이제 몬스터인 사람한테 힌트를 주겠죠? 저기서 실패했다고 어 저거 뭐야 토이 파츠 음 뭔가 파츠를 얻었습니다 아 저기에 토이 파츠 야 허기허기 나올건가봐 튜토리얼에 Oh! o k l y 오, 어떻게? 문을 닫아야 된다고요? 아, 얘 문을 닫으라고 오히려. h 우 h 무서운데? 오, 허기허기다. 어. 아, 얘 철문을 닫아 버리라고. 어떻게 다시 열지? Oh, whoa. Oh, yeah, be careful. Those doors don't hold shut for long either. 이거 튜토리얼에도 무서운 부분 있나요? 아나 긴장되냐 왜 이렇게. 나 파피 플레이타임 안 해봤단 말이야 한 번도. 이 i o 이 t h i s where all the toy parts e l e c t d have been going. Now you've got enough for the whole toy. Grab the h a n d l e on that p 허 기원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옆에서 계속 땡겨, 계속 땡기면 돼. 파이프 uh -oh. okay, you see that you? 아, 왜 락커, 락커 이 e 열고, 어우 so he 이거 숨는 거 있어? 아, 그래, 속임수 아니야? 이거? Oh, yeah. 야아 튜토리얼에서 속여먹는게 어디있어아 우와 너네 뭐야 오 된다 된다 된다 오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깼어 어쨌든 깼어 아 열차 타고 탈출하면 되는거구나 아 부금이 너무 쫄리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근데 연비랑 시엔이 할수 있을까 이 게임 어 빗소리다 너손 색깔 왜 이렇게 예뻐? 이 정도 커스터마이징은 해야지 짜작 짜 오 이런 커스터마이징 있네 다른 아 요런식으로 어, 약간 생존자 코스튬으로 좀 돈을 벌려는 생각이 보입니다 NBCN 2D 빗솔저 이렇게 다섯이서 한번 해볼건데요 근데 튜토리얼만 했을때는 재미는 있을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하면 너무 무서울까봐 일단 우리 멤버들끼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7명 게임이에요 딱 아 그래네. 어 다음번에 풀 멤버로 한번 해보면 <웃음> 좋겠다. 뭐야 여기 공중에 손만 떠 있어. 뭐야? 버그 버그. 이거 나온지 얼마 안된 게임이라 버그가 좀 있을 예정일 수도 있어요. 서버도 불안정할 수도 있고요. 와우 어디인데? 드디어인데? 맞구나. 드디어 좀 봐주고 가면서 해. 뭐 뭐야 되지? 우리는 퍼즐 찾아서 풀면 어, 되지? 되지 이제. 같이 당기자. 어, 어 여러분 1, 2, 3번 중에 골라주세요. 뭐야? 2번이요. 1번, 2번, 3번. 그럼 저도 2번 할게요. 2번이요? 어, 미안해요. 박시부 박시부 없어서 1번을 해 버렸어요. <웃음> 잘못 눌렀다. 미친. 야, 잘못 누르면 바로 자리 피해. 여유나가 안 피해요. 뭐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얘들아, 뭐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 아이, 파인드! 박시부 2층 박시부 2층. 너무 무서워. 자, 자, 자, 자, 자. 오! 어, 자, 자, 자, 자, 자. 와우, 와우. 야, 이거 우리끼리 하는데도 이 정도의 쫄림이 있다고? 이거 퍼즐 있는데부터 찾는 게 어려운데? <웃음> 플레이어 다운이다. 바들 어디 있니? 연비 데리고 어디 가지? 야 연비 어디에 넣어졌다. 어? 아, 연비야 좀만 버텨. 이거 너무 싫은데. 좀만 버텨. <웃음> <웃음> 왜왜왜왜 왜? 야야야야 왜, 왜, 왜, 왜. 야, 야. 야, 연비 왜 아. 죽었어? 저 밑에 내려갔을 때 구멍에서 나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두더지 잡게 해야 돼 그거. 두더지 잡기 에 그걸 못해서 헤엄 어, 너무 빡세 두더지 잡기 해요. 야 이거 근데 빗소리 살릴 수 있을까? 고개 중네 돌리면서 발로트테 A 연습한다 생각해? 시에나 지금 풀어야 돼? 에? 하나 넣었어 하나 넣아어 쥐나, 아나 쥐나, 쥐나, 쥐나, 쥐나, 쥐나, 쥐나, 나 쥐나, 쥐나, 나 쥐나, 어나 쥐나, 쥐나, 쥐어 쥐나, 쥐나, 쥐나, 야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웃음> 아, 안돼! 야, 야 바로 옆에 뭐야 시엔이 들어왔. 케빈님이 살릴 때까지 우리 이거 해야 돼. 야 근데 살리는 거가 너무 뭐 안돼 이거. 아 됐다. 오, 잠깐만 나 이거 한 번만 살려보면 안돼 투디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살려볼게. 한 번만 살려볼게요 님. 아! <웃음> 어 뭐야? 나 살은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살려볼게요. 한 번만 살려볼게요. 개밀. 한 번만, 한 번만 살려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이미 살린 거. 아니에요? 아, 깜짝. 이미 살렸잖아. 해외로. 아하! 아, 여깄다! 저리가 아지 저리가. 저리가 하지 마. 저리, 디야한 번만, 한 번만. 나왜안 죽는 거 같지, 근데? 왜안 죽냐고? 일부러 살리고 있어.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였어? 죽었고 비술이 살아있지? 아니, 죽었어아어 죽었구나. 미안. 죽었구나. 죽었구나. 죽었꼬 쪼꼬, 쪼꼬, 쪼꼬, 쪼꼬, 쪼 잠시만요, 투디님 제가 최빈이 다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투디님 내가 찾으면 돼, 투디님 제발. 화면 이상해요, 투디님 무슨 소리? 솔님 안 살려 도 되겠어? 네 친구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 안 살릴 거야? 아니 지금 엄청 멀어, 엄청 멀어 지금. 엄청 멀다고. 근데 저 토이 파츠 6개나 지금 7분 안에 다 찾아라 이 말이지 지금? 그런 거 같아 아 그래야 탈출이구나 이거 풀멤버 하긴 해야겠다 빡세다 그지 그리고 2D가 지금 봐줘가면서 하고 있다니까? 아! 죄송해요! 님, 님! 님! 님! 님 죄송해요 님! 아 아니요! 님 죄송해요! 아뭐 말을 달려줘! 나쁜 아이는! 아니 죄송해요! 벌을 받아야지! 아, 2D님! 2D님! 안녕하십니까 그러세요? 2D님! 에씨에씨야 어, 돼! 어, 어, 나살나다나 나 지금 야 돼! 서살나안되나기나야 돼! 나타나야 돼! 나야 돼!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그럼 한번 우정의 게임을 한번더 시작하도록 하지 <웃음> 과연 <웃음> 너가 살린 그 남자는 널살려올지 이씨, <웃음> 이씨. <웃음> 아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그거를 지 혼자 산다고 폭내방내 <웃음> 소문을 다는 고 <웃음> 우와 너무 많은데? 빨리 살아래? 살려야 될 거야 이번엔 좀 힘들 테니까 우와 너무 많은데? 우와 미친 우와 이거 몇 마리야? 너무 많아 빗소라? 어야야 야, 이거 모든 구멍에서 다나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아이씨. 여러분들이 구출해진 것까지 아 그랬냐? 아, 다 아, 지켜보고 있어요 아 민망하구만 어 민망해 누구세요? 어허. 어 오셨어요 아저씨? 저 잠깐 피아노 치고 있는데 <웃음> 아그 여기 파란색 머리는 못 봤니? 아 파란색 머리요? 아 파란색 어. 머리 저 지금 살짝 못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예 예. 보였더라? 아 <웃음> 잠깐만 아저씨 제가 지금 피아노 이게 겁먹어서 세, 생각이 안 나서요 아저씨 아 그렇구나 피해주겠단다 예. 아저씨가 예아 이거 너무 빡세 어, 일단 해보긴 하는데 네개 이제 아저씨가 다 잡을 거예요 어? 아 여기 뭐 떨어지는데 있어 아저씨 천천히 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나딱 걸렸어. 나이스가 아니라 걸렸어. 아저씨, 나이스?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사람 아저씨. 어 뭐야? 뭐야? 그거 뭐야? 그 특수 능력이야? 오, 특수 능력이야? 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요, 아저씨. 에라 모르겠다. 이거니? <웃음> 아저씨, 어,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파랑 머리가 있는 데를 알려 주렴. 아, 파랑 머리 저 따라오실래요? 아 따라가 보도록 네, 하겠단다. 네, 따라오시면은 저 도망갈 방법은 근데 전혀 없는 건가요? 어... 그 파랑머리를 잡게 해주면은 파랑머리가 이제 지하에 실려가는 동안 도망갈 기회를 주도록 하지 아저씨 아저씨 근데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것 봐봐라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봐봐요 신... 나 틀렸어 나 틀렸어 이거 신기하다요 이거 피아노 치는 거 봐봐요 오 신기하다 네, 이거, 이거 신기하죠? 어, 되게 신기하죠? 되게 신기하죠 이거 어때요 오. 이거 이거 이렇게 따라 치면 돼요 내 위치 둘 켰다고 토막치라고 <웃음> 내 옆에 있다고 씨. <웃음> 내 옆에 있다고. <웃음> 뭐 하는 거냐고 그거?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어, 표현은 재밌어 보인다. 재밌지 아저씨. 어디 계세요, 지금? 어, 재밌죠. 아저씨. <웃음> 재밌어 보인다. 어, 아저씨 이거 보느라 내가 못 봤는데. 여기 치면 되는 건가? 아, 예. 아저씨도 한번 쳐 볼래요? 오. 아저씨도. 나안 쳐지는 거지? 아니에요. 쳐져요. 나 이거 이, 이것도 봐 봐라요. 아저씨. 어, 어 갔다 갔다 비조심이고이 아, 떨어져가지고. 미아또어했다 <웃음> <웃음> <물이 안 낮춰! 웃음> <웃음> 선생님, 저 이번에 내려가면은 진짜 많은 친구들하고 눈맞춤을 하고 선생님. 렸구나 <웃음> 어차피 선생님. 지금 밖에안 남았어. 네, <웃음> 40초 남았는데 저편 죽고 싶습니다, 선생님. 아 그럴래? 죽고 싶다 사람답게 죽고 싶 들어갈 거구 여기서 여, 여, 여 들어가는 어이, 거 말고 <웃음> 어 깜짝이야 아 몰라 살릴 어, 거야, <웃음> 거야. 아이씨 <웃음> 어, 아다 죽었어 어이 용감한 녀석일세 어 바로 와서 살릴라 그랬는데 아 아쉽게도 죽었습니다 아야 근데 이거 일곱 명에서 다 같이 하면 재미는 있겠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하고요 다음번에 풀멤버로 한번 와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재밌었네요 이거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이었습니다 노바